Set me free Come on 비가 엄청 유명한데래요 음. 짜잔! 음. 나 지금 정신이 없었는지 지갑도 두고 오고 틴트도 두고 오고 다 들고 왔어. 어떡해. <웃음>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 나 바보야. 정신이 없었어. 예, 아니, 닭이 이만한가 봐 예, 예. 다, 다리가 나만 해, 다리가 네개가 있어 다리가 네개가 있다고? 아니, 이것도 날 다리, 다리 같잖아 <웃음> 맛있어? 응, 소금 닭이얘 근육이 나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응 음. <웃음> 맛있어, 뜨거워 <식어>. 뜨 <웃음> 여긴 줄 알고 왔는데 여기는 골프장이었어 <웃음> 골프장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지? 펜트하우스 팬... 아, 로 가야되는데 이쁘다 어, 뷰가 음. 어머 예쁘다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to the dreams where the skies are so clear with you. I wanna stay with you. With you. I love you.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아까 닭을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당이 너무 많았어. 와, 이 너무 많았 먹었어. 맞아. 었어나이안 먹었어. 었어나아었어이었 두구두구, 일요일인데, 일요일은 일하러 가는 날. <웃음> 오늘 끝단. 그렇죠? 어, 지금 그, 한번더 보여주세요. 그러분 약간 그, 네. 그 아시죠? 어, 어, 오늘 너 샴푸 뭐했어? 어, 그러면 나, 나 오늘 헉, 일랑일랑 아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무시 아시겠죠? 그럼요, 그럼 <웃음> 다시 한번 가지게요. 어, 가지 다시, 다시 한 번. 너 오늘 샴푸 뭐했어? 오늘 뭐 큰날 일랑일랑. 이런 어,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웃음> 맞아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웃음> 지금 또 우리 카셔로우님들께서 하연을 <웃음> 어, 이제 끝났어요. 너무 재밌게 했어. <웃음> 여태까지 카시오라 헤파커팅에서 제일 재밌게 한것 같아요. 저 <웃음> 내일은 백신을 맞는 날이라서 오늘 집에 가서 빨리 자려고요. 식욕를 잃었어요? 여름, 여름, 여 많이 냐고 마시고, 세, 슥, 에. 둘, 셋, 넷, 3, 다 5, 6, 7, 8, 9,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고0 네. 좀 오늘 저 브랜드 약간 자문 미팅? 이런 거 있어가지고. 으아! 침이 너무 많아. 아, 오늘 다섯 개인데? <웃음> 이렇게 네 개인데, 아 우리 세개 가지고서 아 <웃음> 잃어버렸는데, 었뭐 그래도 빠르게. <웃음> 아이고 얼굴이 아주 다음에 <웃음> 바른는 틴티는 요즘 나의 페이보릿 소프트 브리 웨이크메이크에 소프트 브릭을 발라줄게요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부터 친절인데 예전부터 어, 학교 졸업을 하고 나서 공부하러 다닐 때부터 어, 뭔가 나만의 브랜드 이런 거 너무 하고 싶다고 계속 영상에서도 얘기해 본 적도 있고 친구들한테도 계속 나 이런 브랜드 너무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네 어제 어, 제가 미팅이라서 자세히 찍지는 못했지만 음, 처음 뭔가 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도전을 해보는 느낌이라서 너무 뿌듯하네요. 뭔가 아직은 브랜드, 나만의 브랜드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뭔가 자문이나 도움 요청이 와가지고 참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어제 미팅을 해봤는데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브랜드 제작에 뭔가 자문을 하고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게 어제 너무 미팅을 하면서도 떨리고 뭐 어제 집에 와서도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하루종일 super so happy 했습니다. <웃음> 올해에도 바쁘게 준비하면서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음. 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일 중이야? 아니, 나, 나가려고 준비 중. 아니. 근데 왜, 어떻게 하면, 앞을 그냥 들이 박아? 아니, 센서가 올리는데 괜찮을 줄 알고 직진했다가 박았어. 그럼 센서를 왜 달았어? 아니, 원래 그냥 좀 애가 예민하잖아, 우리 애둥이가. 그래서 애가 삐삐삐삐 울리길래, 아유, 얘또 이러네 하고서 직진을 했는데. 아니 근데 그냥 주차를 하고 내렸다? 센서가 올리길래 내렸는데 어. 앞에가 다 있는 거야. 어. 그래 가지고 어? 어떡하지? 하면서 차를 뺐거든. 어. 그랬더니 이미 뽀가져 있어. 범퍼? 가 응. 앞에 그릴이? 응. 어. 그 나는 앞에 그릴만 살짝 그 아픈 줄 알았거든. 근데 지금 어. 어제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까 위에 그 플라스틱도 빠개진 거야. 어. 아. 아. 어떡하지? <웃음> 어, 이번도한 또, 또 2,300 날리겠네. 아뭘또 어, 2,300이야? 아, 내, 내, 내기 월급이 얼하네 아. 나못 들겠다, 나. s a m if you woke up today, you're already winning. You know? Let me say what I've been feeling lately. Yeah, I've been trying to balance out the way I'm feeling lately. I know sometimes it's l o w l y in this quarantine, i s crazy, but the steps in life we take, we cannot take for granted. I'm trying to put my name into the city, then the planet. Yeah, I'm always wanting to stay depressed in life, but I can't help it if I think about the future. <laughs> 준비를 받은 느이야이 너무 예뻐요 그죠? <웃음> 이번에 새로 나온요 어 저기에다가 아 이거 각인을 해주거든요 아아 진짜 나 몰랐어 진짜 홍해주세요 준비한 거 약간 준비한 거 25명 중 실제로 포징을 너무 잘해주시거든요 It's so lonesome without you Oh, like you wouldn't believe c a n hardly hold myself together Without your arms around me The days when we are apart Time only drags on 맛있어 보여. 과장 하나. 몸에 10만 원쓴 사람. 고 그거 아소하고 3만 5천 이백원 넣어야 되게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우디향, 이거 치고는 조금은 음. 달콤한 향이 더 네. 섞인 느낌? 비슷한 향이에요. 얘가 좀더생 느낌이에요. 얘가 좀 더, 음. 좀더 자연향이 더 난다야 돼. 포켓페이퍼. 오! 네. 어떠셨어? 요저 좋았어요. 어. 진짜요? 네. 3개 중에 어떤 게괜찮요 이거 크림 아. 좋아요. 핑크색. 아. 아. 이거 약간 멜라지 어. 좋아하면 이렇게 음. 좋아할 아요 뭐 출장 갈 때도 좋았고 음. 아, 음. 이게 넘칭된 지도 얼마 안된 거인데다가 인지도도 많이 낮고아그 음. 냄새 나지아 <웃음> 뭐야 감사합니다. 그려. <웃음> 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내가 주차장에서 또 긁어 먹었네. <웃음> 아 이제 그만 긁어 먹어야 돼. 오늘 주차를 했는데 이야. 형이 나이 정도면 주차의 신이지. <웃음> 그게 아뒷타디 디타, 타이어는 이미 이미 박았어. 아니 어쩐지. 주차를 하는데 애가 엄청 삐삐삐삐 울더라고 또. 음... <웃음> 그래서, 얜또왜 이렇게 울어? 이랬는데 뒷타이어가 음... <웃음> 다았었구나 <웃음> 어? 아까 약간 꾸그러졌네 오, 씨, 큰일 났는데. 아니야. 뭔이 구글구글하게 되는데? <웃음> 오, 잠깐만. 하이엔사도 된다고 했잖아요. 캐스퍼 사라고? 캐스퍼 먹었어. <웃음> 이 둥아 언니가 미안해. 널 너무 강하게 키운다. 오지워짐 일하러 왔는데, 이 스튜디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기서 언니 찍으면 진짜 예쁘겠다. 그리고 이 뒤로 보이는 스 진짜 예쁘다. 자자잔. 오늘 나의 메이크업실이고, 아, 너무 예쁘다. 저희가 위에 있 I was so naive, thinking that you only felt this way from me. You always me, I'm the only one you w a n be with, so why can I believe it? 짜자! 원래 세팅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오늘은 추석이고 기분이 좋으니까 <웃음> 세팅 엄청 열심히 했어요 짜자잔 오늘 촬영 왔는데 혜민 언니가 생일이라고 와, 어떡해. 미리 축하합니다. 아, 뭐야 소스리? 아, 아랑이랑 잘 어울릴 것같요 <웃음> 진짜 지금 열어봐도? 아, 아 진짜? 아니 카드도 있어도. 아, 아니 카드는 부끄러우니까 아, 나중에 보고. 아, 너무 잘. 반광해야지. 뭔가 아랑이랑. 응. 어울릴 어 근데 지금 것 같아. 잘 어울리겠다. 아그그 어 어. 아랑이랑 딱잘 어울릴 것 같은. 응, 좀 적당히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 진짜. <웃음> <웃음> 오, 진짜 너무 예쁘다. 괜찮아요? <웃음> <웃음> 너무 예쁘다. <웃음> 아, 아랑이도 저한테 그 목걸이랑 팔찌를 사주 줬어 가지고. 아직 못 먹었어. 화장 나 먹을래. 응. 이 먹고 지금 머리하는구나 응. 음. 응. 와아. 와아. 와아. 와아. 와아. 와아. 와아. 이제 촬영 중간인데 엄청 단정판이야. 어떡해. 단정판. 아 너무 튀나그이상이 응. 근데 나는. 나는. 나는. 그리 이건... 이게 뒤 싸대기 뒤리는집 싸대기 뒤집, 오오 뒤집, 뒤 필빔들, 필빔들, 필빔, 필빔, 필빔, 필빔, 필빔. 오! 뒤집, 다집뒤예쁘집 뒤집, 요 진짜 집 뒤집, 뒤집, 뒤집, 뒤 는 거야? 좋다. 망했어요 응? 뭐 어떻게 키는지 모르겠어. <웃음> 그래? 응. 요즘에도 예 많아? 메이크업이? 응. 간간히 또 있는 편이없 입술 때도 입고 있을 때도. 다른 거 같아. 이것도 올해는 데 이번 달에는 추석이 있었어가지고. 그게 나한테 너무 감사한 거야. 좋은 거야? 이게 좋은거야? 네. 이게 두통이나 들고 다니겠네 이게 그 아이돌 스프레이라고 해가지고 아, 진짜? 그 인터넷에서 맞지? 3살수3 0 0원에살수 있는데 3,300원? 어, 아이돌 스프레이로 엄청 유명해 오, 오, 고정력이 좋은건가? 이게 있으면 그 음. 워터파크에서도 살아남을, 살아남을 수있 어? 그럼 이거 그 로레알 그거랑 비슷한거구 로레알이랑 진짜 거의 양대삼 어. 아이돌그 앞머리 안 들어트리잖아 이거 이걸로 하는거야 아, 진짜요? 네, 꿀팁이, 꿀팁이네. 근데 이게 향이 난더 좋다. 아, 그니까. 로레알은 저 독한데, 음, 로레알도. 이게 워터스프크로딱 굳으면 네. 절대 안 <웃음> 흐트러뜨리고. 그 가격이 싼게 진짜 신기하다. 그쵸. 약간 영혼 살포시 <웃음> 어. 사포의 가격. 진짜 약간 진짜. 오늘 믹서기 살살살 살살. 어 진짜. 너무 예쁘다고 했 너무 예쁘다, 너무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 지금 너저분한 <웃음> 촬영장 똥똥똥똥 <웃음> 우와 <동동 동동. 오! 웃음> 진짜 예뻐 어머 너무 예쁘잖아 아니 너무 예쁜 거 아니냐고 어, 어떡해 진짜 예뻐. 어떻게어떻게 너무, 너무 예뻐. 나 마음에 들었어. 아, 웃는 것도 너무 예쁘잖아. <목소리> 오, 너무 예쁘다. 이미 나왔어요.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이미 나오긴 됐어요. 여기서 이거 혹시 그냥 찍으면 안돼요? 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웃음> 그런 거 혹시 뭐야? 그래 문자 어, 죠와 알죠 알죠 여기서 언니 막손손서 손 찍고 그러 그러니까 얼굴 어 가도 가도 너무 좋아 언니 약간 눈또이 쪽으로 퍼졌던 거고 어, 그거 그거 해줘 그거 그거 그거 <웃음> 그거 <웃음> 아, 고치웠습니다웠어 고치웠어. 고치웠하 고치웠어. 고치웠어. 고치웠어. 고치웠어. 고치어 i